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간만에 오네. 네, 아, 제껍니까? 아유. 기관없네 기대해도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풀어갖고 바로 올라갈까요? 아유, 아, 안녕하십니까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유, 오랜만에 가세요. 네. 여기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휴계실 올라온 거는. 그때는 네. 계속 아래만 있었으니까 네. 여기는 닫았었고 이제는 음.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네 앞으로 자주 오기 바랍니다. 어 이분은 이번에 그 저희 슬링백을 두 번째로 직접 방문 배송을 받으실 네. 박수호라고 합니다. 네 박수호 고객입니다. 박수박수. <웃음> 박수, 박수. 네, 그래서 박수 치는 거. 야아 이게 운명적인 사례 이런 거 해야 돼. 바로 개봉을 할까요? 네. 아 예. 나도 됩니까? 네. 이거는 아유 직접 하셔야지 이거는, 이거는 대표님 해주시면. 아유 될까요? 하세요. 이 <웃음> 그 박스를 그대로 들어서 네이것도이것도 네, 이것도 열어도 됩니다. 네. 익숙한 그 헬멧 박스 디자인이에요. 아, 아니, 네, 이거. 이거 이거 같은데 안에 파우치 그리고 사은품 같이 포함돼 있고요. 요게 지금 품질 인증서랑. 네. 아, 네. 어, 이런 이런 것도 있죠? 아, 이 정도 해줘야죠.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거데 이거 대기업에서만 홀로그램 스티커잖아 <웃음> 가 <시가> 막히네 <웃음> 왜 이렇게 잘해? 카드지갑 나또 카드지갑 좀 하는 거 이것도 그 정품? <웃음> 여기는 홀로그램이 좀 없네요 예, 아, 홀로그램이 <웃음>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<웃음> <웃음> 와 손이 떨리고 있어 보면은 이제 알칸타라 그리고 가죽 그리고 이제 리얼 카본, 리얼 카본. 네. 좋다, 아, 나 소름 돋고 있어. 색깔이 다르지. 이거 진짜 작선분 <웃음> 파우치부터 열어보시죠. 아, 네.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게 그겁니까? 예. 지금 아. 요 요거를 예. 이렇게 해서 열고, 아. 네, 비닐. 이제 벗기셔야죠. 설명, 사용 설명서가 없고, 실질적으로 알려주네. 예, 네, 저는... 그냥 벗기세요, 어서. 손톱이 짧아. 아, 손톱 갖고 왔어요. <웃음> 헥사카본, 일단 때깔을 감상하시고, 때깔이야 나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때깔? 네. 아, 기깔 나네. <웃음> 열어봐도 됩니까? 네. 이제 아, 제거죠예 아, 제제 아, 네, 네, <웃음> 여러분 이제 제꺼입니다 원래 제꺼? 원래 수호씨거야 여기 한정판 넘버링 되어있고 여 한정판 넘버링 있습니다 제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매보셔야지 아까운데? 뭘 아까워? 멜라고 산건데 사이즈 얼추 맞겠다 왼쪽부 네. 이렇게 걸고 네. 반대편 스트랩을 가지고 끝! 그리고 평상시에 이것만 하면 되고 이쪽만? 네 어떤 거 네. 같아요? 착용감이 어때요? 이거 맨살로 해야 되는데? 옷 벗어야 돼왜 옷을 벗어? 아 칸타를 <웃음> 벗기려면 아,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 이거. 아니 그 옷을 벗고는 집에서 해보시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뭐래 비켜? <웃음> 아 칸타를 느낌 얼마나 좋은데 아 이거 때문에 그래. 산건데 지금 무게감이나 이런건 어때? 아 매우 가볍고 음. 좋아요 진짜 가벼워 이게 어. 뭐 자세히는 어. 이거 뭐 무거운걸 좀 넣어보고 이렇게 어. 딱 움직여 보면 확실히 좀 감이 올텐데 응. 근데 네. 진짜 확실히 진짜 가벼워 내가 매년 가방보다 다 청가방만 쓰는데 에에.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거 같아 아 음. 어, 이거 봐 이거 <웃음> <웃음> 느낌 <너무 좋았는데>. 고양이냐고? 왜 <웃음> 얼굴을 부비고 있어? <웃음> 아깐탈라 <간단하게> 느껴보려고 <웃음>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떤 아,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. 안녕하십니까 32살의 <웃음> <두> 박수구입니다 <웃음> 네. 서울에서 그냥 음. 자동차 정비하고 있어요 음. 차 좋아하고, 오토바이 좋아하고 많이 타고, 많이 잡아주고 많이 다치고, <웃음> 많이 쓰고 기가 막힙니다 네.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시면 네. 됩니다. 그래 이제 가방을 지금 헥사 카본 네. 109 슬림, 카본 슬링팩을 구매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매 욕구를 느끼게 됐는지 아 이게 우선 저는 한정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. 그 다음에 이 알칸테라 여기 써 있네 그리고 이거, 이거 알칸테라고써 있는 거 있는데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네. 이런, 거,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만지면 하... 기능성 신소재 이런거 진짜 포르쉐에서만 만질 수 있다고 <웃음> 테라리나 어디서 만든고 슈퍼카드를 아무래도 네. 다루는 네. 그 업체다 보니까 네. 네. 그래서 하, 이거 갖고 싶었어 알칸테라는 아무 데서나 못 사거든요 진짜 그쵸 소재를 자체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음. 그래서 그거 뭐 샀어 그래서 응. 시, 실제로 봤을 때 가, 가장 큰 소감 뭐 이런 것들은? 아 이거 차근감 기가 많다 응. 손에 이렇게 닿고 볼에 이렇게 닿을 때 <웃음> 마치지에 촉감이 너무 좋아 카본이 둘째 지금 카본이 좋아서 는데 솔직히 아, 알칸테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음. 아, 네. 이게 내꺼잖아 아니 몰래 몰래 네 거였어. 내 아니, 여기 바닷가... 올 때부터 네 거였어.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데? 다른 사람들한테 네, 네. 그 간단하게 그 109슬링백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. 어떤 느낌인지 얘기 좀 아, 해줘. 네. 이거 뭐 말할 거 있나? 슈퍼카 보스잖아요 집에서 사서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세요. 슈퍼카를 느낄 수 있다 아, 가방에서 수 있어, 진짜. 아 되게 좋은 말이야. 응, 진짜로 이, 이 카본 진짜 리얼 카본 누가 사겠어요 이거? 괜히 이 알칸테라를 어디서도 보겠어요? 음. 차차유 소재에서. 음. 꼭 사세요. 사야 돼요. <웃음> 응. 진짜 감사니다 네. 아무튼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. 제 제가 두 번째라고요? 네아 이거 두 번째로 받았어. 아, 너무 행복해 진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아니, 빨리 받았어. 택배는 발송이 됐는데 이제 직접 우리가 찾아오는 건두 번째. 아, 그러니까 두 번째잖아, 형님. 네. <웃음>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아닙니다, 너무 감사습니다감사합니 네. 네. 그러면은 또 네. 다음 배송 받을 사람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들용. 개들용. <웃음> <뾰로룡. 웃음>